아버로자 뭐 기존. 어. <웃음> 사진. 아, 네. 오세요. 아, 네. 야, 내자리에 없잖아. 아, 네. 나는 어디 가? <웃음> <웃음> 빨리 가려 할까? 아. 그러면은 저기 아, 미니 옆으로 확 붙어야돼 음. 5초 들어가 5초 아, 씨, 나, 다리 5초 들어갑니다 5초 너무 사진에 집착을 해가지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2019년 어느덧 세 번째 봉기대를 하게 됐어요 이제 준비를 세 번째 하다 보니까 뭐 갈수록 협찬 받기가 더 어려워지네요 <웃음> <웃음> 아무튼 뭐그 다치지 않고 절대 조심해서 승패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즐거운 날 즐길 수 있었으면 다 좋겠습니다 다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웃음> 상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마지막 기술 넣어서 이겼어 아... 아... 진짜. 아... 정말... <웃음> 예상대로는... 주셨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치사하게 치던가요? 아... 막판에 정말 그... 이 초보를 상대로 드롭자스 넣었는데 아... <웃음> 정말 좋습니다 이상합니다 아... 지지죠 아, 아, 저분이... 아, 네. 아까 드롭샷을 당했을 때 신경을 한번 아, 받았으면 <웃음> 해동이를 상대로 있어야 되는데 아까 왔습니다 화이팅! 다음 게임 아내가 좀전에나 다음 상대로 드롭샷 계속 드롭샷은 10개 한거 같은데 나? 나드롭샷에서 10개 드롭샷은 10개 한거 같은데? 나. 우는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둘이 살려요? 네. 커밍아웃이야. 네, 썸네일이다. 썸네일이야. 이건 진짜 아웃이야? 아웃이야? 비디오 판독한다. <웃음> <웃음> <웃음> 육방 육방 내셨다고요? 왜 그러셨죠? 육방입니다. 왜 육방 내셨죠? 제가 잘 쳤습니다. 일을 안 물고 열심히 쳤 아니, 어, 아 언니, 강 언니가 어디 갔지? 요 아, 아 여기있다. 너의. 아, 나이스. 아, <웃음> 너왜 왜 그렇게 뛰어다녔지? 저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먹으세요, 오빠 카메라, <웃음> 카메라 <손> 싫어해. 오빠 카메라 싫어해. 재밌게 치셨어요? 3패! <웃음> 3점 당첨 점첨당 아니야? 팀이 팀이 우승했으면 재밌게 치셨어요? 네 3패? <웃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패이 재밌게 아, 치셨어요? <웃음> 아, 이러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드리겠군요. 빨리 실력을 늘려서 키라는 그날 것 같아요. 켓 주었다. 언니라켓을 주었다. 회장님? 락켓을 왜 락켓을, 락켓을 잃어버리셨죠? 어요